슬라믈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두키입니다 오늘은 준마 나마즈 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웃음> 한국인 친구랑 같이 준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이 아닌 부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 쪽이고요 부평 성원에 가는 거는 음,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한국인 무슬림 친구들을 많이 제가 사귀지 않았습니까? <웃음>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부평으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목소리도> 어? 아, 만다고 <목소리도>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우와. 어 다니잖아. 너무 신기해. 여기 약간 진짜 성원처럼 생겼네요, 여기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부평 오. 이게 되게, 되게 멋있다. 아, 열재는구 나도, 나 나도. 못들어야는거뭐니거야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맘님이 여기서 기도 인도하시는 거 같고. 아, 잘해놨어, 되게. 모두 하는데도 되게 깔끔하게 되겠다. 아, 밥 먹으러. 어, 밥 먹으러. 이제 여기는 파키스탄 이맘님 가정집인가봐요. 여기서 이제 식사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이쿠 안녕하세요 와 Hello. Hello. 여기서 먹는구나 밥은 어 안녕 정말 잘해? 네다 잘해요 아, 진짜요? <웃음> 네 스타일이야 <잘해요>. 네네아 <웃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옷은 어느 나라 스타일이야 이거? 파키스탄 어, 스타일이야? 아랍쪽이야 아랍? 쪽이야. 아랍? 아, 어, 아, 아랍, 아, 아, 아랍 스타일, 아, 아, 아랍 스타일? 아, 아, 그러면은 이거는 준마때마다입는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평소에도 아니요. 입어요? 아예 아. 전통 미스 미스 미스 미 لا ي ب ع ن مع اسمه شيء في الارض و ل ا ف ي السماء و ه و السميع العليم بسم الله وعلى ك ا ل ل ه 한다 g o o e g o o e Goodbye. g o o 안녕. y e g o o d 세 y e g o o d b 안녕. Goodbye. g o o d b y 어, 여기서 지금 줌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줌마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1m를 유지를 했습니다. <목소리> y a h a h e h yeah, y y a h a h e e y y a h a e e y y a 하이 오늘 부평 상원에서 준말을 하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엄청 좋았어요. 아, 밥도 씨. 맛있게 먹고 파키스탄 네. 음식을 선물도 받았어요. 군사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또 있어. 완전 예뻐 잘 어울려. 부평 상원에 다음에 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되게 잘음 네,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안녕. 아, 우즈벡인이라고 말해야 요 응,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중국이. <웃음> <웃음>